잉야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로 변신하는 맵으로 들어왔어 얘들아 리아야 어때? 음, 정말 재밌겠는데? 너는 만약 레인보우 친구들 괴물이 된다면 어떤 괴물로 변신해 볼래? 나는 아주 빠르고 날렵한 허플이 <웃음> 되고 싶어 헉. 미오는 나는 아주 작고 귀여운 그린이 되고 싶군 음, 나는 주황이가 될거야 주황이가 왜 되고 싶냐면 주황이는 먹을걸 마구마구 먹거든 맨날 배 맨날 뵈면 배고프잖아 한번 변신해볼까? 너네들 한번 이걸로 변신해봐 하고싶은걸로 리아는 블루?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야 야 그린 야, 걷는 거왜 이렇게 귀여워 응 띄용띄용? 띄용띄야 저거 뭐야 메뚜기야? 뭘 나는 그런 귀여운 PB 해봐야지 PB PB 뭐야 PB가 아닌데 이거 아, 오케이 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PB로 변신해봐야지 비비 귀엽지? 비비 비다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오! 비비가비 글리치랑 싸울 때로 변신했어 오.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따라비비비배비를 오. 받지 않으면 변신할 수 없대. 변신해? 어, 여기. 어. 호플이랑 어, 주왕이로 변신하려면은배지가 아. 필요하다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 피비를 따라오도록 피비가 길안내를해주도록 하지. 조아. 조아. 구독. 이 피비를 따라오도록. 저, 저, 저, 피비 어디서? 어디기어디 여기 어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여기, 여기 자, 모두 자동차에 타시고 나를 따라오도록 운명밖에 못하는군 가지. 알아서 또 차와라 알았다 우와, <웃음> 그린이 운전하는 거 웃기다 양냥귀여 자, 도착했어 이쪽이야 와, 뭐야, 바로 앞이잖아 자, 모두 뛰어오도록 간대 비비를 따라오도록 간대 춰 일단은 주황이는 맨날 맨날 배고파서 사료를 찾잖아. 여기 주황이 사료가 있거든. 아, 여기에? 어, 아, 주황이 사료에 가까이 붙거나 클릭하면 배지를 얻을 수 있어. 어, 배지 얻었다. 자, 다시 올라가자. 다시 올라와. 올라가는 중. 가는 중. 자, 먼저 피비를 따라오도록. 피비 선장님이군. 자. 좋아요. 이쪽에 아래 에 비밀 공간 이 있거든. 잘 떨어져야 된다. 우와! 이쪽이야 이쪽 이쪽. 으악! 떨어졌지. 여기 가면은 여기에 퍼플이 보인다. 오! 자, 이러면은 변신했든. 좋았어. 그러면은 우리 퍼플로 변신해 보자. 레인보우 친구들로 변신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미호가 주황이하고 리아가 퍼플이 한번 해봐. 오케이. 아, 못 얻은 거 아니야? 그럴 같아. 내가 그냥 할게. 촥. 됐다. 오렌지. <웃음> 주황아, 네등 위에 탈래. 등 위에 올라와. 어쩌? 쭉쭉. 와! 탈수 있다! 주황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까? 어디? 어 어디? 어디? 그리고 그거 야너 점프 그만해봐! 자 얘들아 자또 퍼플의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로 변신할 수 있지! 와 오! 퍼플의 비밀! 와! 자동차가 돼! 신기해! 자 어때? 그리고 앞에 퍼플이 눈이 달려 있어 벤트 모양의 앞에 그치 보이지? 오 진짜다. 좋았어. 이렇게 우리 변신한 김에 댄스 파티를 열어볼까? 좋아. 응. 좋았어. 축축 축. 난 귀여우니까 앞에 있겠어. 어깨 한번 볼까 춤출력 응. 볼까? 응. 내가 조심하 내가 조명을 비춰줄게클럽의 조명. 어. I am a b e a c 나 n 미 t a b e a c 이 오, 또, 또, 또, 또. 귀여운데. l l o b a b 야 타. 내, 내 등에 타. 자, 이번에는 e 다른 걸로 한번 변신해 볼 건데. 자, 여기 에에 e 어? 여기 뒤에. 어, 죽었어. 다른 레인보우 친구들이 없을까 하고 내가 맨 끝에 가봤거든? 아. 그랬더니 새로운 무지개 친구들이 출시한 거 있지 보여? 엄청 무서운 무지개 친구들이야 너무 무서운데? 자, 어? 이 무지개 친구를 사며, 사는 게 714원이거든? 내가 한번 뭐 어. 구매해볼게 뭐? 진짜? 자 한번 로벅스 질렀고요 자 한번 레인보우 친구들 시즌2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버전. 자, 다낳게 우와! 자, 어떤 거부터 해볼까? 오케이, 블루부터. 볼. 엉, 엉. 볼. 오! 오! 오! 오! 나는 손에도 얼굴이 달렸다. 무서워! 그리고 이 얼굴은 말도 하지. 자, 제임스. 너도 한마디 해. 한마디 에 누가 제임스지? 노 건들 여기 있네 어떠야 제임스가 어? 가자 오, 제임스 오우 가는거예 아. <웃음> <No. 웃음> 아무도 우리 막질 못해 우릴 아무도 막질 못해 건들 <웃음> <웃음> <웃음> 엄청 무섭지? 아 진짜 무섭게 생겼어 <웃음> 음, 자 다른걸로 또 변신해볼게 이번에는 <웃음> 공포버전 그린 그린으로 변신해봐야지. 누가 퍼플로 변신해봐. 퍼플 좀 타고 다니게. 어. 오. 리아가 간다. 나 퍼플이 없는데. 어? 내가 갈게. 자, 좋았어. 이번에는 그린. 나무 그린. 와, 얼굴 왜 이렇게 무서워? 야. 이거 우와. 너무 시... 이거 야, 꿈에 나오는 거 아냐? 너무 무서운데? 이거, 이거, 너무, 어, 이거, 너무, 어, 이거. 너무, 너무. 어, 어, 어. 안녕, 얘들아. 오, 와 퀄리티 봐. 오, 내가 타고 다녀도 되는 걸까? 평소에는 이렇게 나무처럼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주변에 먹을 게 발견하는 순간 뛰어가는 걸.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음 평소에는 나무인 척해. 그러다가 음 먹을 게 있으면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음 <웃음> 자동차 타고 도망가다니, 일로 와. 아주 평소엔 퍼플인 척해. 뭐야 그게? 그러다가. <웃음> 어, 자동차가 된다. 어. 음. 다른 거 변신. 이놈은. 음. 자, 다음에는 어떤 걸로 변신해 볼까? 새로운 무지개 친구. 다음 거. 이번에는 오. 그리? 귀여운 아기 퍼플. 요! 아 어, 퍼플이었구나. 아기 퍼플이야, 애들 아기 퍼플. 어, 총 깜찍이. 오, 뭐야? 오, 뭐야? 불타 갑자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평생 꼬마 아이 이렇게 해해행창가 그러다가 인간이 보여. 그러면은 진짜 퍼플한테 가서, 가서 일러 받쳐. 아 퍼플, 제가 날 때렸어. 도망가는 거예요. 아, 제가 <웃음> 아, 아, 날 때렸죠. 아, 귀여. <웃음> 우와! 제가 나 때렸죠. 일러 받침. 일름보, 일름보! 자, 일름보 퍼플! 야, 귀여운데 그치? 아, 아 너무 나 귀여워! 때렸다. 퍼플이다. 퍼플, 퍼플. 안녕? 안녕? 제가 나 제가 나 때렸죠. 제가 저 김미아라 는 녀석이 나때렸다 혼내켜줘. 혼난 녀석이야! 혼난 녀석! 아, <웃음> 김미아라고 있죠? 혼내켜줘! 빨리 차 타고 가서! 아, 알았어! 타! <웃음> 혼내켜줘! 어딨지, 김냐? 김냐, 어딨어? 도망쳐, 도망쳐.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저기 있 잡아! 제가 다저어제다 저기 어다 저기 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귀엽다저다저다기다기다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 빛대. 귀여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무지개 친구. 어? 엄마! 엄마가 있어, 엄마! 오 엄마 같은데? 나는? 어, 안녕, 얘들아. 오 나는? 엄마 퍼플이야. 어, 자기야. 네? 음. 뭐? 나 불렀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나 인간고기가 음. 먹고 싶은데 음. 음, 마침 이 구역에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난 김이야고기가 있지 나는 어. 퍼여사야 빨 운전해 퍼기사 알았어. 퍼기사 운전해 아, 아, 아, 아, 아, 아뭐 이렇게 운전되냐 쉬프트 눌러 퍼기사 후. 퍼기사 가자 음. 어디있어 어! 여기있다! 저기야, 좀얹 저기 귀여운 어? 소속이 있구만! 으으, 안돼! <웃음> <웃음> <웃음> 퍼플 여자친구 만나봤고요. 귀여운데? 퍼플 예쁘다. 여자친구, 이뻐 이뻐. 응? 난 퍼플 여자친구. 난 이뻐. <웃음> 으, 자기야, <웃음> 이리 와 뽀뽀쭉. <웃음> 뽀뽀쭉. 으응, 아, 자기야, 부끄러워. 응. <웃음> 어디 도망가 아기 고양이? <웃음> 어, 스토커, <스타크라. 웃음> 도망쳐! 이리 와, 아기 고양이? 무서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없네요, 끝났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네임보우 친구들을 만나봤다고 엄청 재밌었지? 재밌었어. 어쨌든 오늘 퍼플 여자친구와 퍼플 아기. 아기가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 맞아. 음.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차가 커졌네. 안녕. 너무 안녕. <웃음>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